굉장히 이저 시간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저이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말이에요 네이 재밌는 게 하나 나오더라고 이게 여러분도 같이 느끼시고 계신 것같네 우리 종이 있죠 종이. 요새 A4 용지 많이 쓰지 않아요. 여기다 한자 써놓고 여기다 한자 이래 써놓으면 종이 다 썼죠. 네, 종이 다쓴 거요. 그런데 이거를 이, 이런 식으로 오, 오려내면 말이에요 예. 네? 오려내면은 이게 또 하나의 종이가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요새 그, 저, 왜 이렇게 메모지 뭐 요만한 거 요만한 게 파는 게그 전부 잘라내고 남은 거 가지고 만든 거거든. 거큰거 이렇게 잘른게 아니에요. 그거. 어, 그럼 다 이게 오려내면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루도 그래요. 하루도. 하루도 말이에 아, 아침에 뭐, 뭐, 뭐, 쬐끔 하고. 예, 점심에 뭐 조금, 저녁 하루 다 갔다 해. 한 것도 없이. 어둥어둥어 그런데 이걸 딱 쪼개서 이~ 저~ 이제 지혜가 딱 붙으면은요 에? 허비하는 시간이 없다 이거야 뭐~ 하면 탁하고 뭐~ 하면 탁하고 탁탁 하고, 탁, 탁 하고 나면 하루에 엄청난가 보다 하 뭔가 한가지로쫙 하게 되면 하루 하는 일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텔레비 먼저 볼까 다리미질을 먼저 할까 이러다 보면 뭐둘 중에 하나부닥해버려서 하나는 했는데 벌써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그냥 하나 홀 시간 놓쳐버리거든. 이 책을 먼저 읽을까, 저 책을 먼저. 아무 책이나 먼저 읽으면 벌써 읽었는데, 이걸 읽을까, 저걸 거다 또 세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에 내일 또 읽지,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질서가 안 잡히면 허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옛날에 어느 스님이, 시저, 행자가 찾아왔으니 도대체 불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 배고픔은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런 거지 뭐 아니 스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삼척동자도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대답을 안하더래 어. 아.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졸리면 자고 배고픔은 먹는 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같습니까? 아닙니까? 다알거 같죠? 근데 실제, 실제 세상, 세상, 사,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잖아, 지금.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잘수 있는 사람미친나 있어요. 꼭밥 먹으려면 신문 들고 오지요. 예? 자라고 그러면 공부할 걱정하지요. 공부하려면 놀 걱정하지요. 자러 들어갔으면 딱 자면 되지 않아. 베개 비고또앉아요한 시간, 두 시간 기와집 짓고 빌딩 짓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또 일어나라고 그러면 그때 졸 한참 졸리니 일어나서도 이게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뭔지 몰라 그러면은 자기 전에 한두 시간 비실거렸지눈 뜨고 한두 시간 또 비실거리면 하루에 그것만 네 시간이 왔다 갔다해 버려. 스물네 시간이 벌써 네 시간 날라갔죠. 매일 날라가는 시간이야 그게. 그러다 이거 할까, 저걸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 또 날라가지, 또 날라가지. 이거는 하루 스물 네 시간에 자기가 쓰는 시간은 실제 얼마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잘안 되는데. 여기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가 저, 저, 저 어디야죠. 달라스 가니까 열네 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 비행기 문딱닫고 나서 다시 여니까 달라스 돼? 그게 14시간이야. 14시간 동안에 계속 달리니까 미국에서 달라서 갔더라. 이런 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생각, 내가 서울에서, 아니, 저 부산에서 14시간을 왔으면뭘 했을까. 이게. 뭘 했을까. 예? 뭐 별로 한거 없을 거야. 14시간. 근데 한 길로 달려오니까 미국에서 달라서 갔더라. 예? 제안에 제안. 예? 제가 그렇단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웃음> 마음의 질서가 잡혀서 졸리면 딱 자고 밥 먹으면 딱 먹고. 이 얼마나 힘이 든 건데. 이게그걸세살 세 먹은 삼척동자도 안 되니까 스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너한테 뭘 얘기하려 해서 이따 물어버는 거지.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뭐저 그렇대대. 백년을 살면요. 백년을. 100년을 살면 잠자는 시간이 35년이래요. 학자들 연구에 <웃음> 그러면은 제가 그 계산을 해 봐서 100년을 말해요. 100년을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죠. 그 주일부터 시작해 그 주일부터 그 주일부터 시작해서 만 100년을 사는 그 주일까지 매일 한 시간씩 법문을 들으면 얼마나 들었을까 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십쇼. 예? 어머니 뱃속에서 딱 떨어지는 그 주일부터입니다. 그 주일부터 만 100년을 살아서 눈 감는 그 주일까지입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아, 안 빠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씩 딱 불공부를 경 하면 다른 사람이 엄청난 사람 같은데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몰라. 그것도 한참 올려줘서 여덟 달 나와. 잠자는 게 35년인데. 여덟 예? 달. 달. 그러면 어느 재간이 뱃속에서 떨어지자마자 그 법문 들으러 다닐 재간도 없고 100년 못 살아서 또 없어지는 거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개모인 가야지 미장원 가야지 싸우나 가야지 뭐 가야지 뭐 가야지 이래서 없어고고또 병원 가야지 뭐 가야지 뭐 동창회 가야지 이러다 보면은, <웃음> 얼마 안될 거야. 근데 이렇게 살고, <웃음> 마지막에는 어디 가야 되느냐. 그쵸? 예? 어디 가야 돼? 여기 가야 되잖아. 미천이 세 가지. 미천. 어딘지도 모르고 미천도 없고 어디 가 거예요? 저도 어느 모습으로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열한 번째 상공 있죠. 유의법의 존재 상태에 나가 말하면 유의법은 인연이 닿으면 결국 흩어져 없어진다. 그러니까 흩어져 없어지는 걸 봐라. 공일 수밖에 더 있느냐. 이게 상공이야. 성공. 유의법이든 무의법이든 그 법성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공하다는 것으로 법성이라 따로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법성, 법성이라고 법성 말은 붙였지만 그 자리는 공한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성품이 본래 공한 거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자상공 <웃음> 이는 사물의 개별적인 모습의 면으로 봐 사물엔 차고 덥고 딱딱하고 공 딱딱하고 등 각각대로의 모양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본래 다 공하다는 것이다 앞의 성공이 사물의 전체적인 면에서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면 이것은 개별적인 면에서 공함을 밝힌 것이다. 하나하나 봐라, 이거야. 자, 이제 풀이라는 거 하나 봐라. 이거죠? 풀을 보고 나무를 봐라. 그럼 풀은 풀대로 공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공하니. 이게 자성공이야. 제법 공은 위에 말한 모든 사물이 그대로 공하다는 것을 통틀어 말한 것이다. 자, 풀도 공하고 나무도 공하고 바위도 공하고 산도 공하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물은 다 공하다. 이게 제법이 불가득공. 모든 사물이 다 공하다면 우리의 주관상으로 봐 무엇을 알았다든지 무엇을 얻었다든지 하는 관념조차도 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경지에선 우리의 관념조차도 공함으로 번뇌도 보리도 공함은 물론 번뇌를 끊는다든지 보리를 얻는다든지 하는 것마저도 있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도 알 것도 얻을 것도 따로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겠다. 자, 아까 말씀드린 번뇌도 공하고 열반도 공하네. 그래서 불가득 공이야. 뭘 끊고 뭘 얻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뭐 성불한다. 성불한다는 거는 모든 집착이 끊어진 경지에 올라가는 것을 그것을 말을 성불한다고 그러는 것이 부처라는 자리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유마경에는요 진짜 법을 구하고 짧진다는 불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승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집착이 있으면 이미 아니다 이런. 이게 무슨 번뇌를 끊고 보리를 얻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 말. 번뇌도 공하고 보리도 공하고 다 공하다 무복공 앞에 여러 가지는 사물 그 자체가 공하다는 것 또는 공하다는 주관까지도 공하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제부터는 시간적으로 공함을 밝힌 것이니 과거의 사물은 이미 인연이 다해 없어졌으므로 공이라한 것이다 과거의 사물이 본래 어디 있냐 공할 수밖에 없고 그럼 현재의 사물은 어떠냐 이거지 이게 유복공인데 현재의 모든 사물도 인연의 가압으로 가업, 시시각각 생멸 변화하고 쓰니 이것도 공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범부복공 위에 두 가지를 합하여 결국 시간적으로 생기고 멸하는 모든 사물은 다 공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18개인데 공이 18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18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본 것뿐이다 이거죠. 이상이 18공설인데 이것은 결국 모든 사물의 실상을 파헤친 것으로 주관적인 것이든 객관적인 것이든 또한 시간적으로 보든 공간적으로 보든 모두가 공하다는 것을 철저히 규명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공을 진리로 내세우거나 모든 존재를 부정한 것도 아니니 만일 공만이 진리를 한다면 그것은 공에 빠진 편견이요? 또한 모든 존재를 부정한다면 모든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이것도 도리에 맞지 않는 편견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즉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바로 공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은 바로 모든 존재의 실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실로 있다든지, 실로 없다든지, 또는 실로 상주한다든지, 실로 단멸한다든지 하는 등의 그릇된 편견을 버리고, 중도를 살려 바른 지혜를 갖게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풀도 그래요. 풀 하나 보세요. 이게 풀. 이렇게. 풀이 이렇게 풀로서 존재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게 공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하지 않으면 풀이 생기고 자라고, 없어지고 또 내년에 다시 풀이는, 이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영원히 풀로서 그냥 이모습으로 꼼짝도 안 하고 있든지, 아예 처음부터 없든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잘하다가, 그죠? 또 인연에 또 없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공이라는 거거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공하기 때문에 각자 이 모습으로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어. 공이 아니면은 이, 여러분이나 저나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누가 이렇게 만드는, 누구 뜻이 아니라, 예. 아무리 봐도 누구 뜻이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누구 뜻이 아니야. 다 인연이야, 인연. 특한 번은 옛날에 그랬 모든 건 누구의 뜻이라고 해서 그때가 8.15 때야. 8.15 때. 8.15 해방이 누구 뜻이라고 막 그러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몰라서 하나 물어본데 대답 좀 해주겠냐 했더니 아 그러라고 그래. 이렇게 엄청난 일은 누구 아니면 이 일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물었지. 그럼 8.15 광복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 후에 6.25가 난데가 누구 뜻이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은 그건 누구 뜻이라 광복은 좋은 일이죠. 그분의 뜻이라고. 6.25는 누구 뜻이냐고 모든 거는 그 뜻이라고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왜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시비 넣지 말자, 우리. 말았는데 이 세상은 연기야 그냥 풀이 이렇게 자라는 것도 연기고요. 예? 음. 그러면 이저이 이 세상이 모든 게 연기라는 게 이렇게 산이 있으면요 <웃음> 산이 있죠 여기 나무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산의 나무, 산의 나무. 그럼 산에 나무가 들어가 있지? 이거 맞죠? 아, <웃음> 아니 왜 대답이 없어요? 막 산에 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산에 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이냐 이 말이야? 이것만이냐? 이제 문제는 예? 그러면 이 나무를 베어버리니까 뭐가 변했어, 지금. 나무만 변해서 산 모습이 변했죠. 그러면 나무, 나무고 산하고 별개라고는 나무를 아무리 변해도 산은 그냥 있어야 될거 아니야. 예? 근데 왜 비긴 나물변데 변한 거는 나무도 변했지만 동시에 산이 변했잖아. 산의 모습이 변했죠. 우리가, 저, 겨울에, 아, 설악산이 막 벌거 다 그러면 산이 벌거 거예요? 잎이 벌거 거예요? 근데 산이 벌거 타 그러잖아. 설악산이 벌거 타 그러잖아. 사, 분명히요, 나무가 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맞는데, 동시에, 동시에 산도 나무에 들어가 있어. 네? 사람들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분명한 거는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걸 상즉상기라고 해요. 이건 이것 속에 들어가고 이건 이것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나무 속에 들어가 있고 나무는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싹변해가면 산이 없어져. 나무만 없어진 게 아니라 산이 없어지는 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로 다 헌대는 건 뭐예요? 산도 산으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나무도 나무로서의 실체가 없잖아요. 다이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공화가 요 공에서 파악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큰것 속에 작은 것만 들어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니라 작은 것이 큰것 속에 들어가 있는 동시에 큰 것도 작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산을 쫙 펼치면 벗개가 되죠. 시방 시방복계 복개 되잖아. 시방 복개가 되죠. 이게 산을 콱 키우면 나무를 쫙 줄이면은 티끌이 되잖아. 그죠 티끌은 뭐냐? 미진이라고 그러지. 미진, 진짜로 쓰지않아요 예, 미진이라고 그러지 않 미진. 그래서 여러분, 저 의상 조사 법성계 아시죠? 예, 일미진중 함시방 그러죠. 일체 진중 여교시. 한 티끌 안에 시방 복개가 들어가 있다는 게이 소식 아니야. 큰 것만이 작은 것 속에, 아니, 저, 저, 작은 것만이 큰것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거, 작은 거는 서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연기예요, 연기. 이걸 누가 만들어? 세상이 본래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런 거 노래 부르지 마시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의 세상이 없어. 자그 다음에 이제 경의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오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 반야신경이죠 이거는 여러분하고 저 끝시간에 반야신경을 따로 할 거니까 내버려 두고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이 다 허망하니 허망하다는 건 우리식으로 감정적으로 허망하다는 게 아니고 공하다는 얘기예요 만약 모든 상을 상 아님으로 보면 곧열애를 본다 상 아님으로 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공으로 본다 이 모든 이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2년 따라 나타나 있는 걸 유라고 그러고 그렇죠? 유로 나타나는 게 공이라고 해서 말을 하자니얘 유와 공이 하나인 자리를 중도니 다른 말로 뭐 실상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볼줄 알면 은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신자리다그 말이네. 등이라고 한 것은 모두 이 중도의 의미를 말한 것이라 하겠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저 여러분하고 두번 남았거든. 한 번은 이제 그 진여설서부터 해서 그 뒤를 다 마치고 다음 한번 남은 시간에 여러분께 반야신경 해설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네 번의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십시다.